안녕하세요. 이끈 세상 이끈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걸 샀어요. 이거? 어, 이거 저거예요. 이게 이름 이름 뭐더라? 갑자기 아 생각이 안 나. 자수죠. <웃음> 이렇다니까 이렇게 샀는데 너무 이뻐서 여기다 이렇게 놀라 그랬는데 너무 쌩뚱맞지 않아요 <웃음> 쌩뚱맞지 않아요 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어 저기 뭐 이게 자수정 원석이에요 이게 뭐 건강에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는 샀어 어, 이 자수정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음. 그래서 제가 팔에다가 이렇게 이게 자수정이거든요 음. 샀어요. 근데 뭐 다이어트는 모르겠네. <웃음> 그저 굴러다니고 있어요. 어, 예뭐 그냥 뭐 이것도 그, 그런 것 같아. 자수정 벽에다 자수정 침대에다가 그냥 자수정으로 막 휘감아야지 되나? 그래야 되나? 조금 있는 건건 되도 안 나.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어, 저기 막 솔직히 제 리딩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유스트가 안 돼서 아니 저 아줌마는 무슨 말을 저런 말을 하나 리딩에, 리딩에 어전혀 상관이 없는 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매일같이 저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꼭 우리 가족들하고 수다 떠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말이야 이해 좀 해줘요 새로 오신 분들 아무튼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인생에 어. 종착역에 있을 너에게라는 주제예요. 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웃음> 미래에 있을 그 사람이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내 미래에는 누가 있을까? 지금 현재 연인이 내 미래일까? 아니면 어, 진짜 미래는 따로 있을까?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네 개의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총, 이게 네 개밖에 없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재미도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진 진짜 진짜 좋은 게 들어있다 라고 하면 그건 그냥 100% 믿으세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믿음은 내 것이 된다 안 믿음은요? 안믿으면내거 아니지 믿어야 내거 되는 거지 왜? 믿어야 소망을 하고 소망이 저기 막 커질수록 간절해지고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어, 하늘에 가서 닿는다 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통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종착역에 있을 너에게 미래에 있을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디 봅시다. 첫 번부터, 뭐, 저기, 뭐, 트리소드가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라고 한다면, 아이, 사람이 인스, 같이 지내면서 슬픈 일? 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슬프고 힘들고 그런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에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다,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면서, 서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어, 그렇게, 어, 지내는 게 그게 미래에 있는 사람이지. 아, 조금 안 좋은 일 있다고. 아이씨, 이건 아닌보다 아, 포기. 어서, 우리 각자리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미래일까요? 아니잖아. 여기서는 미래에 있을 사람이니까,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때로는 상처도 있고 어, 상처도 있고 어, 앞, 까, 아, 앞, 어 깜깜한 앞길에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한발 한발 헤쳐나가면서 내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갖다가 한발 한발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어떠한 떤어 미래? 좋은 미래를 갖다가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지 꿈보다 행복입니까? 이건 미래에 있을 거잖아 그 사람하고 어떠한 시간을 보낼지 어떻게 알고 아니 그렇습니까? 카드는 난 좋은 게 나왔다 해서 다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게 나왔다 해서 다안 좋은 거, 어, 안, 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라고 묻는다면, 카드도 하나의 사주 같은 거잖아. 어, 합이 들었다고 다 좋고 충이 들었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주의 상충살이라 그러잖아. 어, 충을 맞으면서 새로워지고 어, 변해가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잡으면 되고 합이 되는 순간에는 편안한 어, 기간으로 갖다 잡으면 된다는 라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다 편안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어요. 어, 믿음도 고난을 같이 헤쳐나갈 때 믿음이 생긴다. 라는 거지 안해 그렇습니까? 네 잠시깐만요 아 저기 불이, 불이 너무 비쳐서 이게 불이 너무 비치면 카드가 이렇게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카드가 잘안 보여요. 음 그런 그걸 갖다 잘 보이게 해서 내가 또 바탕을 되게 어둡게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또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빛을 정리하느라고 자 이제 미래에 여러분의 어,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내 음. 사람아 어, 나의 사랑아 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 내 인생은 음, 내 인생은 슬펐고 물론 너의 인생도 나와 다르지 않겠지 때로는 방황을 하며 어, 때로는 방황을 하며 내가 이 길이다 택한 길에서 좌절도 해봤고 어, 혹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길에서 우리는 희망도 보았지. 너와, 어, 너와 하는 함께한 시간들 음, 너의 불안한 마음 음.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가 어, 그대가 나를 다 믿어주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에 고달팠기 때문이 아닌가 해. 그래서 나는 너를 본 순간 결심했어. 너의 아, 아팠던 지난 날들을 어, 지난 날들을 내가 다그 어, 눈물들을 내가 다 닦아주리라 결심을 했어. 그렇지만 그 너의 너의 볼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는 과정에서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서로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믿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밝은 미래를 갖다가 꿈꿀 수 있었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 옆에 있는 너를 보니 어, 지난날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고 너에게 나 너, 네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한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때는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음, 그래도 어, 네가 그렇게 힘들고 불안한 마음속에서도 네 자리를 갖다가 굳게 지켜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음, 굳게 지켜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에 너와 내가 함께 할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너무너무 아픈 시간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 그렇지만 어, 언제까지나 나는, 네, 네 손을 놓지 않겠다고 했고, 내가,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함께 한다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하면서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게 따로 또 같이잖아. 어, 같이 하는 삶, 따로 나가서 사는 삶, 그런 거. 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의 손을 갖다가 놓지 않고, 너의 아픔을 갖다가 잊지 않고, 너의 마음을 갖다가 음, 보듬어 주기를 갖다가 나는 늘 어, 게을리하지 않았다.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와 나는 어, 꿈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었고, 너와 나의 희망을 잡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 항상 그점이 너한테 어 너한테 고마운 점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어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되게 사랑할 것 같아요. 음. 이 사람하고 나아가는 가정 아니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에 어 지치고 뒤통수 맞고 삶의 무게가 더 너무너무 어, 고단하고 힘들 적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이 사람을 만나서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이걸 갖다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다 어, 내려놓고 싶고 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이 힘들 적에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선생님 그때가 지금인데요 라고 한다면 뭐, 지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그, 삶의 가장 힘들 때라고 했으니까, 그 때가 어떤 때예요그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도 추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그 어떠한 그 인생의 침체의 늪에 빠져서 가장 힘들 시기 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지내는 그 시간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기견들 처음에 이렇게 길에서 구해주려고 하는데도 이빨 막 이렇게 드러내고서 으앙 으앙 하고 그러잖아요. <웃음> 선생님 그럼 제가 개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경계를 갖다가 그리고 쓰다듬어 주는데도 어 이제 조금 친해져가지고 쓰다듬어 주는데도 어떻게 돼요? 어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내리죠?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단하고 너무 너무 힘든 삶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같아. 어, 그,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세관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마음의 안정을 갖다가 찾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저기, 뭐야, 어떠한 그, 나의 마음을 갖다가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곁에 있어준다라는 거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어, 자기도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대요? 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니까, 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이 사람은 가능하면, 나타나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면 은 오기 힘들잖아. 회의식도 있고 회의도 있고 어, 돌발상황 같은 게 있는데도 가능하면 여러분하고 함께 해주려고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이 사람은 돼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렇게 만나야지. 이렇게 만나야 그래도 남은 인생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를 갖다가 희망차게 놓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은 뿌옇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는 행복할 것이며 미래는 행복할 것이며 어떠한 구김이 없을 것이다. 음. 구김이 없고 반듯한 미래가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아픔을 나의 아픔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봐주지도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어 여러분 곁에서 어, 여러분의 결정을 갖다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지 오른 길어 여러분들이 묵묵히 지켜봐주고 조언해주고 어떠한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어어 아, 아, 아, 말을 더듬는다. <웃음> 이 사람이 보내는 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거다라는 거지. 내 미래에 있을 그대여, 어,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게 그대에, 어, 저기, 막, 빛이 돼줄게. 너가 기댈 수 있도록 힘이 돼줄게.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나는 그곳, 에, 그곳에 먼저 달려가 있을게. 어, 먼저 달려가서 자기가 어려움을 다 해결해 놓겠다, 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음,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겠다, 라고 봐요. 아 그럼 그래야지. 어, 그,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이두 카드가 똑같은 게 나왔잖아. 어, 많이 사랑해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기그려 주고, 너를 갖다가, 어, 점점 더 너를 갖다가, 어,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어. 그 누구보다도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음, 노래 가사를 보여. <웃음> 아니 그 노래 가사 참 저것도 좋잖아. 널 사랑하겠어 그 노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같아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일이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발벗고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거요. 여러분을 갖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봐.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음, 책임감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저기 막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겠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어디 보아 보아요. 음. 근데 어, 그런 거는 있어. 음, 이 사람하고 합, 하, 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그런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 엔딩을 맞이하겠다.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다 지나가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마지막에 엔딩으로 텐 오브 펜타클이 나왔네요.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아주 꽉찬 음,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선생님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카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 카드의 레벨이 있잖아요. 상중하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걸로 리딩을 했어요. 왜 최상의 걸로 리딩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그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 어, 좋은 거는 어, 아주 최대한으로 좋게 해주면 그렇잖아 이만큼을 갖다가 기대했는데 요만해져 그래도 이만큼이다라는 거야 요만큼을 해서 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요만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의 미래가 진짜 이만큼 진짜 풍족할 수 있도록 이만큼 말을 해서 어, 이만큼이다안이어지더라도 이만큼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최고 좋은 걸로 리딩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기운내시고요. 미래는 행복하겠다. 이 사람이 어,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의 어,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책임감과 이 사람 책임감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한눈 파나요 안 파나요? 한눈안팔것 같아 이 사람. 어. <웃음> <웃음> 한눈만팔것 같다. 한눈안 팔고 여러분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안정된 생활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안정된 그런 궤도로 올려놓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바람 안 피요. 안 핀다 그러면 안 피는 거지 뭘 믿어야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어, 믿지 못하거든 취하지 말고 취했거든 의심하지 말라 어, 믿음을 주는 만큼 내 남자도 커 나가고 나라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야 믿음을 주는 만큼 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는 거지 믿음을 주고 아껴줘야지 그쵸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 종착역에 있을 너에게 미래에 있을 그 사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디 봅시다 미래 에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편지를 하는지 아 여러분의 미래에는 누가 있을까요 왜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웃음> 재밌을 것 같아. 어, 뭐가 재밌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하면 재미가 없잖아. 어, 여기는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싸우다가도 뭐 투닥투닥하고 재밌을 어, 좀 재밌게 산다. 어, 조금 다이나믹하게 살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어,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싸움하 하는,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라는거예요 응. 친구처럼 아, 때로는 뭐 연인처럼 뭐 그렇게 응. 어디 한번 보아 봅시다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런거 같아 조금 나 조금 서운할 때도 있지만 또 재밌을 때또 재밌어 어, 어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자. 뭐라고 할까 이사람이자 들어가 보아요 자기야 음, 나 저기만 뭐, 집안일 하기 싫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자기가 조금만 더해주면 안될까 뭐 이런거 음, 조금 애교도 있고 음석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잠시만 음, 여기는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만나서 초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뒷바라지를 해준? 뭐, 그렇다고 뭐, 뭐, 훌리 이런 건 아니고 조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요, 자기 역량을 다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씨, 아이, 그, 한번은 좀 들어먹을 것같아 한번 들어먹고서 어, 좀뭐뭘 한답시고 들어 먹은 것 같아요 들어 먹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엔딩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하는 것 같아 아 자기야 내가 아무리 내가 자기가 고생한 것도 알고 자기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알아 아 근데 조금 나한테 좀애누리즘좀 있게 좀 해주지 음. 아, 내가 뭐, 들어 먹고 싶어서 들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솔직히 살림이랑 별로 싫어. 어, 뭐, 자기가 뭐, 내가 뭐, 너무 맨날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아, 그리고, 어, 바빠도 설거지는 내가 자기 두번할때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설거지하거나 집안일하면 못마땅해가지고, 좀, 어, 여러분이 짜증낼 수 있고, 고가 때문에 투닥투닥 할수 있는데, 잘 맞을 때는 또 되게 잘 맞아요. 어떻게 잘 맞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당탕탕 싸우다가도,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그때, 그거, 그, 저기, 뭐야, 그때 그 뭐, 군만두 먹다가 싸운 적 있잖아. 어, 근데 그 자기, 그 군만두 되게 맛있지 않았어? 어 그때 싸우느라고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 자기야 우리 군만두 먹으러 가자 그럼 러 하긴 그게 그지 그 군만두가 맛있었더라 자기야 가자 그러면또휙또 또 같이 또 나가서 또 군만두 먹고 헤헤 거리고 또 집에 와서 또 그렇게 잘 지내다가 또어또 어, 또 사사로운 일로 싸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싸운다는 게막 크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사랑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딱 거기서 시큼 만두 먹고 들어왔어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저기, 막, 딱 누워갖고, 자기안 보여, 비켜, 비켜, 안 보여. TV, 티비 안 보여. 그, 그런다든지, 그러면, 어, 자기야, 씻고 누워야지, 그러면, 아이, 나 저거 보고, 저거 되게 중요한 거, 재밌는 거야, 그러면, 아, 진짜 안 씻어? 그러다가 또 그런 걸로 또 싸우다가, 토라지고, 삐지고, 또 그러다가 밤에 또 옆구리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어, 조금 재밌게 사는 것 같았죠. 한, 왜냐면은, 이 남자가, 조금 애들 같은 데가 있어요 어, 생각 자체가 애들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귀여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이 너무너무 바빠 자기야 나 오늘 늦으니까 좀 그것 좀좀 좀 해놓을래? 그러고 내가 들어가면 바로 해먹을 수 있게 그것 좀뭐좀 뭐좀 불려놔. 그러면 어 해놓고 노느라고 안 해놨다던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저기 막 돈은 제가 다 버네. 그건 아니고 이 사람도 벌기는 버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더잘벌수 있다라는 거지. 어, 나중에는, 왜, 뭐, 막 이렇게 놀고 먹고 여자 등골 빼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좀 다크호스 같은 거 있잖아요. 미래에, 어, 미래를 위해서 뭐 그런 거다라는 거야. 자기 밥벌이하고 처음에 한 번은 좀 들러먹는데, 그래도 자기가 금방 또 일어서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좋거든. 음 어리지만은 않아요. 어리지만은 않고 머리가 좋아서 또 금방 일어쓰고 여자한테 막다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변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듣다가 웃음이 팍 터질 수도 있어. 음 그런 맛에. 그런 맛에 여러분이 피곤하고 뭐하고 들어와도 이렇게 또 팡팡 터지고 뭐 변명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남자 쪽에 애교가 더 많다 여자보다는 여기는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되게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그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저기 뭐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 어 저기 뭐 친구들하고 이런 일로 나가서 술 마셔야 되는데 자기가 화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이번에 돈 되게 되게 많이 쓸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요. 자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기야. 자기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거 알고 있어. 처음에 내가 돈을 갖다가 제대로 못 벌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만나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개도 올랐고 물론 대단하진 않아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갖다가 믿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준 자기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자기한테 고맙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해 보려 하고 노력하고 지금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자기 탓인 거 같, 자기 자기 때문인 거 같아. 자기가 그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를 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있지 어, 있, 있, 어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 자기야 고마워. 그렇고 자기야 나 저기 빨래는 그냥 물에 담가 놨다. <웃음> 꼭 요런 스타일 있죠. 고마워하다가도 물이 담가 놨다니까 뭐야? 아유 씨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러면서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요런 요런 딱 요런 느낌이 나이 카드에서는 어 그러니까 좀 사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서 그 저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남들 볼 때도 되게 재밌게 사는 커플이다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되게 가고, 밥 먹다가도 밥한 숟가락 갖고 싸울 수도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애들 같은 데가 있고, 그리고이 사람이 싸, 어, 싸움을 걸어요. 왜 거냐라고 한다면은, 재밌는 거, 재밌어 할것 같아. 해. 여러분이 반응하고 막 이런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삐져있으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내가 그때 뭐 김대리하고 저기 어디 갔는데 거기 어, 저 영양탕 진짜 맛있더라 거기 소스가 죽여줘 자기야 가자 가자 가자 아아 설거지하지 말고 아, 밥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 나가서 먹자 같이 손잡고 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럴거 같다라는거지 어 그거 하나 해놓고 또 생색은 또 어마어마하게 자기 맛있었지? 아, 맛있었지? 그니까, 이번 주에 나 요거 하나, 스킵해주면 안 돼? 뭐, 이런다던가. 어,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음, 그릇고 귀엽고, 뭐, 어린애 같으면서도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어, 또 믿음직, 그럴 땐또 믿음직스러워.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겠어요? 재밌다. 달라다고 재밌지 않겠는가. 행복하겠다. 라고 봐요, 이번 카드는. 음, 여기 아, 이번 카드 행복하겠다. 아우, 나, 내가 솔직히 이런, 이런 삶을 되게 좋아해요. 아, 뭐, 뭐가, 뭐가 있어, 인생. 아, 그,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거참 재밌게 살고. 예를 들어서, 이, 저기, 마, 저기, 여러분은 이기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이기하고 싶어. 둘이 그냥 탁탁탁. 싸우는 거야. 어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 그거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 이 사람이 하자는대로 가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 애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이 사람이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 한 번은 들어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경험이 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세상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갖다가 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잖아요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어, 그렇게 아기 같으면서도 일할 때 보면 믿음직스러워. 남자 냄새가 폴폴 나.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재밌겠지? 그니까 집에서 조금 일덜 한다고, 음, 어, 그러지 말고, 될수 있으면 나가서 먹어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애기 같은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자기 아까림 다 잘한다.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고, 젊게 사는, 이 친구는 젊게 살아요. 나이가 먹어도. 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람보다 어쩌면 은더 성숙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더 성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음, 순간에 남자는 남자다 싶어 어, 남자는 남자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야 어, 나와 우리 놀러 가자 어, 자기 너무 많이 일해 아이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아이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 가자 자 나는 자기랑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 것 같고 자기야 그러니까 어~ 오늘 내가 저기 설거지 자기가 해. <웃음> 그래서, 휙! 나만, 뭐야 했지? 그러면은, 아, 빨리 와! 하면서, 서로 친구같이 잘 지낼 것 같아. 여러분이 때로는 엄마처럼 감싸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때로는, 어, 저기, 막, 남자답게 결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서로 그게 진짜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둘의 마을, 서로를 갖다가 민, 서로를 굉장히 믿고 서로를 굉장히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재밌는 커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야, 사랑해. 내맘 알지? 어, 그런 의미에서 나 용돈 좀 올려주라. 어, 그리고 나랑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 자기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종천역에 있을 너에게, 미래에 있을 그 사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무슨, 음, 무슨 저거를,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게 뭐죠? 음, 이게 뭐지? 어, 종잡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와 이거 진짜 왜요? 라고 한다면은 허, 이 사람 봉잡은 것 같은데 와얘 업고 다녀야겠다 아 요거는 조금 음음이 사람이 봉잡았네 어 이게 둘중 하나는 음 그래 이 사람이 봉잡은 것 같은데 아 이걸 또 리딩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1번 2번은 너무 좋았는데 3번은 조금만 뽑았으면 좋겠다 <웃음> 3번은 제발 뽑지 말아라 3번은 제발 뽑지 말아라 왜요 안 좋나요 라고 한다면 은뭐 어, 글쎄 음 끝까지 가,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지 어, 종착역에 있을 건데 종착역까지 가는 동안 어, 뭐다앉아서만 가겠습니까? 서서 가기도 하고 사람이 미워져가지고 어, 저기 막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음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야 내 곁에 있어서서 정말 고마워. 어. 나, 나 너를 선택했다는 건 나한테는 진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너너 너, 너로 인해서 행복한 음,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너로 인해서 진짜 힘든 그 시간들을 갖다가 잘 잘.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로 인해서 니가 힘들었다는 거 알고 음, 나로 인해서 한때는 진짜 우리가 그 우리의 관계가 한번 타면 큰일 날뻔 했지만 그래도 니가 나한테 음, 한번의 기회를 준 한 번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너한테 주었던 상처 그런 거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 그때 그 음, 네가 여기는 요 그런 거 같아. 이 사람이 어쩌면은 어, 그 여러분을 그 만났을 그 당시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은 여러분의 하는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아니면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서포트를 해줬다거나 그래서 근데 그게 솔직히 잘 됐냐라고 하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한 번에 고비를 갖다가 헤어질 위기를 맞는데, 그때, 어, 헤어지지, 그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았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아 나도 어떡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끌고 나갔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엔딩에 좋은 결말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고집이 어, 나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어, 우리 관계를 갖다가 음, 힘들게 하고 갈등의 요소가 된 것은 맞아. 어, 그것에 있어서 너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자기야. 음, 내가 자기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잘해보고 싶었어. 뭐처럼 어, 자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것 같았고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어? 이게 일이 그렇게 됐더라. 음, 그렇지만 네가 그 힘든 그 기간에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참아준 덕에 오늘날 내가 다시 음, 이렇게 부활할 수 있었어. 내가 사랑꼴을 하고서 사는 거? 그거 다 너의 덕인 것 같아. 너무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네가 힘들었을 그 시간에 내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도움이 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마음도 힘들었어. 그때는 내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를 어 그러고 음 그렇잖아. 내가 꼬라지가 이렇다 보니까 네 얼굴을 볼때 자격 나도 자격지심이란 게 생겼어. 네가 너의 너의 차가운 얼굴을 볼 때마다 아,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한때는 너하고 많이 다툰 적도 있었지. 음. 너가 힘들어 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 줬던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건 내 본심이 아니었어. 나, 내 마, 나는 항상 너하고 잘해보고 싶었고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게 일이 꼬이더라. 음, 이제 와서 내가 말을 하지만 잘 견뎌줘서 고맙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다복해지는 거는 다 너의 공이다라고 생각해. 내가 너무내 고집만 앞세우고 너한 너 이제 날카로운 말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럴 때마다 너는 어 묵묵히 묵묵히 너의 길을 너의 일을 했지.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머리를 줘어가으면서 아유 이 못난 놈아. 아유 이 못난 놈아. 나는 그랬었어. 네가 뭘 물론 네가 몰랐겠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네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냐. 나름대로 나도 노력을 너무 너무 많이 했어. 너와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갖다가 지키고 싶었거든. 음. 그래 그래서 지금 오늘날 내가 너한테 이 편지를 쓸수쓸수 어, 있었던 것 같아. 따뜻한 말한말제로한 말 마디 제대로 못 해주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이 못난 나를 어. 오늘 지금 내 내 곁에 잠든 너를 보면서 아 그리고 다커 이렇게 장성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나와 내 아이들한테 밑거름이 돼준 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너와 정말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지금도 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그리고 너를 만났던 그때보다 어 우리 우리의 첫 아이를 가졌을 그때보다 지금 너를 더 사랑해. 나는 너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그리고 나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야. 나의 내어 나의, 나의 성공이 네가 없는 나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어, 너와 함께 나누고 싶고 이거는 네가 노력한 결과다라고 생각해. 자기야 앞으로 내가 더 자기한테 더 잘해줄게. 음, 이제서 와 어, 자기는 자기가 입대 건 나한테 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 내가 다 갚아줄게. 자기야 사랑해. 어, 그리고 우리 젊어서 못 해본 거 우리 둘이 이제 어 많이 많이 해보고 살자. 우리 일하고 뭐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하고 달달한 거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 자기는 맨날 일만 하고 나 나하고 애들 어 저기 막 케어하느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갖자. 이제부터 어, 더 이상 아픔은 없는 거야 어, 스마일 어겐 행복한 시간이야 해피 데이 <웃음>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까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만큼 오기까지는 참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지내 근데 어, 되게 되게 힘든가요? 라고 하면 아니야 일시적으로 아, 이 사람이 하던 일이 어쩌 한 번은 엎어질 것 같아 그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연애도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더더욱더 그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은요, 조통 관계도 삐그덕거리기 마련이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여러분의 신세를 졌는데, 그, 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게잘안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청개구리 신뽀? 어, 그래서 말을 갖다가 조금 밉게 하고, 여러분들하고서 갈등의 시간을 갖다가 겨, 어, 거치는데, 이 사람이 이렇을 것 같아요. 어, 노력을 어마어마해. 왜?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 너무너무 미안했었거든. 미안했었는데, 어, 그냥, 그 남자 자존심이 그게 자존심 그게 뭐라고 같이 뻗댔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반듯하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고생했던 거 여러분 힘든 거 그런 거다 갚아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거는 미래에 어이 서로 인생을 끝자락에 같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보낸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살 혹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사 진짜 딱 사람 봐가만서야 돼. 만약에 어 선생님 이렇게 기다리면 된대. 이 사람 아닌 사람 그러면 아이 그러면 저기막그 사람이 아닌 게지. 이 카드가 다 맞을 리는 없잖아. 근데 딱 봐가지고 뭐, 아이 사람은 그래도 뭐염 염치가 있고 어 그래도 능력은 있다 싶은 사람이라면 어 사람 어 능력 있고 굉장히. 서, 저기, 막 성실해요. 성실한데, 때를 만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만나서, 그나마,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뜻을 갖다가 펼친 게 아닌가. 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요. 나, 나중에, 말려 눈이 좋은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만, 이사, 여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막 이제, 그 허리 폈잖아. 이제 성공했고 자기도 큰소리 치고 큰소리 칠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더 쌀쌀맞게 할 수도 있어. 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 여러분 사랑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젊었을 때, 여러분이, 모, 여러분하고 못해봤던 걸 갖다가 좀 정렬적으로, 나이 들어서 좀 정렬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래서 저기, 막,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다 끝나간다. 그래서 여기 템펜타클 나왔잖아요. 어,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행복한 저기, 막, 미래를 갖다가 맞이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원래 인생은 그런기다 중간에 한 번씩은 다 굴곡이 있지 않겠, 않겠는가 라는 거지 세상에 굴곡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어쩌면은 이혼했다 재결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 한 번은 그그 그 아슬아슬한 시기를 갖다가 맞아 어. 제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다가 중간에 진짜 거의 헤어질 위기까지 놓을 수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누구, 누가, 누구 때문에? 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견디는 것 같아. 그래서 끝에는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3번 카드리딩 즐거우셨나요? 그냥 재미를 들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에 있을 너에게 미래에 있을 그 사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미래에서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이 미래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어디 봅시다. 무슨 저기 막 편지를 보내왔는지 그래도 1번 2번 카드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 3번 카드도 좋았어. 4번 카드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 왜 그래. 이게 카드가 내가 뭐 이렇게 조작해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래도 내가 가장 상중화가 있다면은 제일 좋은 걸로 리딩을 할게요. 어. 여기 카드도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 경중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음.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자기야, 자기야. 음. 음. 우리, 너무, 우리 진짜, 우리는 너하고 나는 베스트 프렌드야. 어. 나는 그런 거는 별로야. 뭐, 남, 그, 뭐지? 어, 막, 권이, 뭐, 권이? 뭐, 아이, 권이 개나 줘버려. 어차피, 어, 같이 늙어가는 이 마당에 권이고, 뭐고, 나발이고, 뭐가 있냐. 네가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게난더 좋아. 평생의 친구잖아, 너하고 나는? 베스트 음, 프렌드, 그게 좋다라는 거야. 한때는, 음,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일 때문에 바삐 산 적도 있고 어, 바삐 산 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하고 내가 이뭐그 저기 말, 서로의 그 필요를 갖다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너의 남편이자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이렇게 지내는 게 나는 너무 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즐거워 때로는 어, 우리가 같이 하는 그그 시간동안 마찰도 있었고 어떠한 어,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내세워서 너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 오늘날 이렇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저기 말, 어린 왕자의 어린 왕자와 장미꽃과 같은 거야. 아니면 여우, 어,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우리가 돼서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어, 한때는 내가 너... 너의 마음을 가, 너를 갖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둔 적도 있지만 그렇다 할 어, 그를 그때에도 네가 나를 갖다가 내려놓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고 그런 것을 갖다가 되게 고맙게 생각해. 음 나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음, 그런 것들을 너무 너무 고 어, 고맙게 생각해. 어 나는 음. 아 어디 봅시다 왜요 <웃음> 아예 조금 더몇 몇 개가 더 나와야 말이 될것같아 여기는요 한 번에 고비를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저기 막 그때 자기 기억나 <웃음> 내가 자기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거짓말 했는데 여자의 촉은 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나 솔직히 자기한테 잘릴 뻔했잖아. 잘릴 어, 뻔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용서해줘서 나 정말 그때 눈물 났다. 어, 자기 알잖아.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말하지만 그냥 그 때는, 자기하고 그 때, 이, 저기, 막, 냉전 중이었을 적에, 그냥, 뭐지? 그거 있잖아. 뭐, 화, 화김에 서방질 한다고. 그런 거였어. 나도 그렇게까지는 될지 못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땐 내가 왜 그랬나 싶지. 그런데, 자기가 나를 갖다가, 나 진짜 솔직히 자기한테 쫓겨나는 줄 알았다? 근데 자기가 나를 용서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어리게 행동했지. 어, 변명이나 해대고 그때는 내가 나도 어렸다. 어, 뭐 마흔 살이 뭐 서른 살일 수도 있고 마흔 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리다라고 어, 말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애 아니면 개래지 않니 어, 저기 막 나는. 솔직히 너 아니면 딴 사람은 싫어 너하고 이렇게 정이 많이 들고 너하고 이렇게 추억이 많고 나는 너를 안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내가 너한테 짤리면 난 진짜 난 그거 상상을 못해 나 그때 진짜 와 눈앞이 깜깜했어 너한테 짤릴까봐 음 너무 깜깜했어 네가 나의 행복이고 네가 나의 미래인데 너를 떠나서 내가 뭘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그때 진짜 네가 힘들었을 솔직히 난 네가 그랬다면 난 눈이 돌아갔을 거거든. 어. 그런데 네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웠어. 어. 너무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내가 저기 막 여기는요 롱디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뭔가를 갖다가 뭐 뭐, 예를 들면, 어 직장을 간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어쩌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그, 뭐지, 기러기. 어, 기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어, 근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니까, 암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어, 어쩌면, 맞아, 기러기여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줬겠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때는 정말 내가 그래. 사람들은, 사람은 다한 번씩, 한두 번씩만 다 실수를 하나 봐. 그때는 나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참 힘든 길을 갔다가 걸어왔었지. 그거 솔직히 미안해.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게 다내 잘못이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 그 사, 이 사람은 그렇게 미래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음. 여기 어떻게 사냐고요? 잘 살아요. 어, 한, 근데 살다 보면 다 한두 번쯤은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음. 한두 번쯤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괴로웠지, 용서해주기까지는. 괴로웠고, 배신감도 느꼈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건가. 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한때는 솔직히, 그냥, 각자? 어, 각자 일만 하고 사는 적도 있었겠고, 어, 그러나, 엔딩은 갖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엔딩은 괜찮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항상, 그 정도를 갖다가 벗어나지 않, 않으려고 애써준 너의 덕분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네가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그래도 진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시절이 있어서 그 시절이 너와 나의 어떠한 그 힘든 어떠한 일들이 그 복병처럼 이 나오자 살면서. 복병처럼 터져 나오는 일들 일들을 갖다가 그 너와 나가 너와 내가 순수했던 사랑으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냥 뜻하지 않은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서로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한 때는 정말 너와 내가 함께 하면서도 힘들 힘든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 참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심각했는지 모르겠다. 음. 너너 너, 너의 그런 슬픔을 보고 음.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 되게 화가 나고 힘들 텐데도 네가 반듯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너와,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싸운 그런 많든 추억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어, 너와 내가 그래도 잘, 어, 잘 지내왔던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가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음, 네가 과거에 나를 갖다가 한번 용서해 줬듯이 앞으로의 남은 생들은 내가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자기야 음, 저기막그 앞으로 네가 나를 갖다가 어, 전적으로 이 말을 갖다가 신뢰하게 될지 아닐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너뿐이고, 음, 그냥 나를 갖다가 믿어줬으면 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도 마이크에 여기는 끊고. 끈끈한 뭐 그런 것보다는 그 과거에 순수했던 정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느정도 그게 조율이 조금 잘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하고 서로 이런 그 조율들이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이 살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헤쳐가지고 온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도 불투명한 것들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 어, 미래에 있을 마음이고, 여러분이, 이, 저희, 자기가, 이 과거에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아프게 한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말을 하면서, 네가 과연 믿어줄까?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 마, 이 마음이 너한테 가서 다다를까? 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하고, 그래도 앞으로 남은 생을 갖다가, 좀, 뭐지? 그, 순수하고, 어, 정직하게 살아가기,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래에서 온 거잖아. 미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래에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어, 이제 저기 막이 타로 카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걸 알 거야 이게 달 카드. 어, 근데 이거는요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 같아 자기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건 있죠. 왜냐면은 특히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이게 속으로 하지 누가 겉으로 이런 걸다꺼내냅니까 닭살맞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좋은 뜻으로 풀이했어. 내가 오늘은 이게 미래에서 온 거잖아. 미래에 내 종착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거의 종착역까지 같이 간 사람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 좋은 쪽으로 리딩을 한 거예요. 응. 주제에 맞게 리딩을 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납, 그렇게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저기 막그 마음적으로 울타리가 돼주는 사람은 맞아 어, 점잖고 그런 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요 힘든 일 많아요. 그걸 갖다가 다 딛고 종착역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종착역에 있을 너에게잖아요. 어, 그런 걸 갖다가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거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혼생활을 어떤데요 라고 하면 친구같아요 어, 친구 같고, 서로 의견이 잘 받아지는, 바, 받아들여지는 편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말을 갖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어, 그냥 손잡고 친구처럼 뭐, 어, 잘갈 수, in, 가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요. 음. 네! 오늘의 그리딩 즐거우셨나요? 음. 미래에서 일리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의 디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